야 스타트 고 공포방사 넘버원 지금을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라 네네 기속이 파라 어? 뭐. 예, 여기는 여러분들 주위에 완전 다 이래요. 여기가 마을이 마을이가 없어요 어, 소주가 안에 있는, 있는 소주인데 그래, 많이 안된소주예 이거. 와씨, 어, 어, 아, 와 갑자기야씨, 어, 와, 와 저걸 만지자마자 갑자기 그러냐? 와, 이건세요 이건세 기운이 들려, 기운이 들려, 기운이 들려. 와, 저걸 만지자마자 그래. 왔다 조용해라 무섭다. 아 진짜 이러다. 나올 것 같아. 내가 과도 궁금고내이 거에 찾아봤더니 귀신새라든 귀신 그래?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귀신새라고도 불린다. 원래 그렇게 몰라 와, 저 거를 만지자마자 바로 들어, 들 들어, 들 어른 거 모르겠나? 아... 저 휘파람이 누군뭐 뭐 오고 있어? 뭐 오고 있어? 지금 화장실어 어, 조심해 어, 뭐, 어, 조심해 어? 조심해 조심 어? 조심해 씨, 해야지, 씨.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시아 이게 패스야 됐다 조좀더 가졌다 여러분 우선 여기 패스야 됐어요 패스 우선 여기 는좀더가다 혀져서안 오는데 다른 거 다른 무슨 말이냐 저런 부가 별로 효과가 별로 없는 야, 뭐야? 야, 야, 야, 야. 진짜라 어서오고가거 어. 어. 지금 저 차만 물어보고 싶어요. 굿ущ b r e 어, 방송이. 야, 어, 뭐야. 야, 저거 움직였어. 야, 빗자리 움직였어. 어, 뭐야, 어, 뭐야. 야, 뭐야. 야, 여기 좀.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서 아아aus <coughs> <coughs> 어! 어! 어! 어! 방금 전에 무서워서 왜왜 도망갔냐며? 그거 내가 너무 무서워 집니다. 영상을 못 찍었어요. 비참하고 그 갑자기 달려. 아 지금 질소 끓는 소리가 맞아 맞아 맞아. 질소 끓는 소리 못 들었어요? 불안정해서. 불안정해서. 자 여러분들. 마지막 한 번만 확인하고 갑시다. 빗자루만 확인하고 자근하려랍니다 아, 너무 무서워요, 지금. h m mm. m 어? 내에 어? 나가라.. 나가라 말 들었지? 나. 나가라 말 들었지?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내가 다치겠